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만들어 봤을 법한 그런 자료인데요. 바로 회사 소개서의 회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회사 개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회사명이라든지 주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기본적인 정보를 나열을 해 놓음으로써 아이 회사가 대략적으로 이런 회사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페이지라고 할수 있는데 표를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 표를 활용하시게 되면 딱 봐도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잘 보이게끔 그리고 눈에 확 띄게끔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디자인만 바꾼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간단하게 편집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그런 기업개요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표에 여러분들께서 적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적어놨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매출액, 임직원수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는 내 회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일단 표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삽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색상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색상을 한꺼번에 일단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상단 메뉴에 있는 테이블 디자인 그러니까 표 디자인이죠 표 디자인에서 음영을 배경색이 흰색이니까 그냥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우기 없음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흰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표 안쪽 테두리를 색상을 넣어줄 건데요 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긴 이 굵기부터 조절을 해줄게요 0.75pt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펜 색상은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좀 밝은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테두리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안쪽 가로 테두리를 한번 톡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안쪽 가로 테두리만 쭉쭉쭉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회사명 위. 쪽과 서비스 지역 아래쪽도 좀 굵은 형태로 하나만 삽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여기에서 2.25pt, 펜 색상은 전체적인 테마 색상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여기는 일단 진한 파랑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테두리 들어가셔서 위쪽 테두리,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글꼴만 전체적으로 한번에 얇은 글꼴로 먼저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 제일 중요한 이런 제목 있죠 여기만 굵은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 줄게요 자 이렇게 바꿔 줬고요자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인 표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회사명이라고 하는게 땡땡 컴퍼니 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선은 있지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더 구분하기 좋게끔 하려면 사실 요거를 전체 다 왼쪽 맞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더 아 회사명에 땡땡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분이 다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없애 주기 위해서 바로 이미지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 또는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그런 뜻하는 그런 이미지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삽입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표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작게 한이 정도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거를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좀잘 보이게 만들어 줬고 그리고 글씨 크기가 너무 크면 아무래도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작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작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아래 너비는 조금만 넓게 해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왼쪽에 그냥 이미지만 넣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삽입 그림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삽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회사라고 하는 이름처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즈니스와 관련한 그런 이미지들을 삽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미지 4개를 삽입하니까 이렇게 이미지 4개가 삽입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한꺼번에 같이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기본 세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일단 이미지의 비율이 다 같은 비율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미지는 다 같은 비율이니까 크게 상관 없는데 만약에 이 모든 이미지가 비율이 각자 다르다 모양이 다 다르다 라고 하시면은 크기를 이렇게 변경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미지를 같은 비율로 자르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림 형식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여기에서 비율을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4대 3이다 그러면 4대 3 눌러서 4대 3 비율로 다 똑같이 잘라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4대 3꼭 4대 3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4대 3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이미지를 잘라 줬고요 그리고 키길, 크기를 전체적으로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조금만 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미지 4개를 같은 비율로 만들었더니 뿅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꽤 깔끔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또 모양을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3개다 라고 한다면 하나 이미지를 싹 빼고 이하나 이미지만 크게 키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키워 주시고 그리고 그림형식 자르기를 누르셔서 이렇게 좀더 잘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쉬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또 이것만으로도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3등분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난 이미지 하나만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미지 하나를 왼쪽에다 크게 둬도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상단 부분에만 만들어 볼게요. 그림 형식 자르기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발을 움직여서 애초에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난 이렇게 자를 거다라고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크기를 변경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신 뒤에 마우스를 톡 누르면 내가 자르고 싶은 영역만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표를 길게 만들어 주시기 만하면 끝나는 것이죠 이때는 너무 왼쪽과 오른쪽이 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딱 중앙으로 정렬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많이 기업 개요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아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시도를 해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표가 뭔가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밋밋한 표를 조금 더 보기 좋게끔 만들어주려면 이표 사이사이에다가 색상을 조금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얀색보다 조금 더 색상이 있는 여기는 이런 회색 종류를 삽입만 해주셔도 훨씬 더 구분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영 톡 누르고 톡 누르고 마지막 톡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아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테두리가 흰색이었기 때문에 회색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테두리 있죠 세로 테두리를 아예 없음으로 만들어줘도 되겠네요 테이블 디자인 여기 들어가셔서 테두리 안쪽 세로 테두리를 없음 한번더 눌러주시면 아예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구분이 안 되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회사 또는 내 회사의 기업 개요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눈에 볼수 있게끔 되는 것이니까 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어떤 걸 삽입해서 편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보시고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